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어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으로 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런 겁니다 카티아에서 스텝 파일을 단품 및 어셈블리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자 이분이 질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 외부에서 스텝 파일을 받았는데 어, 보니까 조립된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어셈블리 파일이 아니라 하나의 단품 파일 안에 멀티바디 개념으로 해서 존재 하더라니얘요 그럼 이 바디를 하나씩 하나씩 추출해 가지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티아에서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 들 있죠 뭐 솔리드웍스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n x 도 그런데 뭐 카티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가장 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능을 자랑하는 카티아에서 안된다? 말이 안된다? 왜 없냐? 너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 없는 걸뭐 제가 어떻게 만들어드립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이분처럼 200개가 넘는 걸 하나씩 수동으로 분리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 가혹한 정돈 아니죠. 요거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쌍욕이 나오는 거죠. 도그 베이비는 저리 가라고 자 C8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명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스크립트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여러분이 짠다? 어, 그러면 그 회사에 있을 필요 없죠 개발자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해외로 유학 가셔가지고 좀 세계적인 어, 엔지니어가 되시는게 훨씬 낫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카티아에서 한번 경우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카티아 지금 음, 버전호 R19를 쓰고 있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해보죠 두개의 어셈블리 파일을 이제 스텝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번째 스텝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잘 열립니다 얘는 지금 어떤 구조죠 이건 어셈블리 파일 구조가 그냥 오죠. 그렇죠? 어, 만드신 분이 보내올 때좀 착하게 조립된 형태로 해서 새 파일을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이브만 하시면 돼요. 어, 폴더 하나 만들까요? 안더바 01 안에 저장하시면 예스 yes 누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별 단품으로 다, 다 뽑아져 나옵니다. 이러면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은 어떻죠? 이 어셈블리 구조 자체도 하나의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으니까 이런 트리 구조를 다 뭉개가지고 하나의 단품화 시켜서 보내주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닫고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스텝 파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이 스텝 파일도 형태가 좀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어셈블리 구조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단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보면 멀티 바디요 바디가 여러 개 있는데 어셈블리 파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시죠 이거를 컨트롤 C 파일 n e 파트 하셔가지고 또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또 세이브 저장하고 이 짓을 무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진짜 내가 이, 이 짓을 하려고 회사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일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스크립트는 제가 블로그 어, 있죠? b l o g n a v e r 의 gypsum의 버전호 강의 있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올려놨습니다. 카페 다음점넷에 신중앙 보유 강좌 있죠? 그게 보시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텝 파일이 있죠? 이걸 여시기 바랍니다. 꼭 스텝 파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텝 파일을 열면 결국은 카, 카, 카티아 파일이 되잖아요 결국은 파, 카티아 파일을 멀티바디 개념으로 해서 쭉 제품을 설계했는데 이걸 이제 개별 단품화 시키고 싶을 때도 요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죠 저는 테스트 2방에다가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한 것은 결국 무슨 뭐죠 그냥 하나의 단품을 저장한 것 뿐입니다 단품.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이죠. 툴의 매크로에 매크로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매크로를 저장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add. 저는 이 step 이랑 stp 라는 폴더 안에 스크립트를 저장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create 하시고요. 카티아 스크립트 하시고, 이름은 어떤 이름을 주던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에디트 누르시고 요 부분을 지워버리시고요 앞에서 쭉 들어가셔도 되지만 여기 콕 찍고요 쭉 내리셔 가지고 쉬프트키 누른 채 끝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영역 범위 잡을 때 편하죠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v 이게 끝입니다 cv 만 잘하시면 돼요 바람 잘하세요 cv 라고 하셔야지 cv 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저장 하시고 이게 예,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런 실행하시면 끝나는데 어, 하나 더 기능을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크로를 뭐잘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쓰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패드나 포켓처럼 버튼을 만들어서 또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클로즈 하시고요 우클릭 커스터마이즈해 오셔가지고 새로운 폴더를 아, 툴바를 하나 만들죠 new 그렇죠 자 마이 매크로 할까요 오케이 OK 하시고, 그럼 여기 툴바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커맨드. 매크로에 가시면 금방 만든 매크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드래그 하셔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죠 아이콘 모양 바꿀 수도 있겠죠? 음, 뭐, 요거로 바꿀까요? 이 예. 이렇게.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됐죠? 마우스 오른쪽. 뭐, 여기 보시면 마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그죠 체크해지면 안 보이는 거 체크하면 다시 보이는 거죠. 자, 됐습니다. 어, 요 기능은요 이 서피스는 안됩니다 공면은 안되고 바디 있죠 예, 바디만 됩니다 자 누르시고요 한번 딱 눌러보면 마법처럼 실행이 됩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하나 바디씩 뽑아가지고 바디 하나씩 뽑아가지고 파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뽑아진 파일은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탁 저장이 되고 있죠 이름은 이제 어셈블리 파일 아주 단품 파일 있죠 오고 그 다음 밑에 바디 이름 이런 식으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개의 작업을 막 2, 3일에 걸쳐서 할 거를 한 2, 3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음, 여러분은 사장님한테도 사랑받고 여자친구한테도 사랑받고 와이프한테는 사랑을 받을까요? 일찍 들어온다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친구랑 뭐 한잔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뭐 여러분 이름 나름대로 인을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고, 파일 세이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컨스트레인트는 다 고정된 형태로 해서 들어옵니다. 됐죠? 그 어떤 바디 같은게는 안오죠? 왜 안올까요? 그거는 공면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공면은 여러분이 GST 워크벤처에서 좀 텀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보통 텀은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뭐 이렇게의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사 고리 가공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품을 설계할 때 나사 골까지 내시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3D 프린팅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면 나사 정보만 기입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입하다 보니, 에,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 깨지는 겁니다. 얘가 왜 다각형처럼 보이죠? 그거는 툴의 옵션 때문에 그래요. 디스플레이, 네비게이트, 아저 퍼포먼스에서요. 픽스로 잡혀있죠? 비율로 하셔가지고 제일 왼쪽으로, 오케이 하면 이렇게 가장 해상도 좋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런거예요 스크립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혹시나 좀음잘 하신 분이라면 스크립트를 약간 수정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런 음, 가혹한 상황을 음, 벗어나서 좀 저녁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